저번에는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식물과 허브 정보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건강을 가져다 줄수 있는 오일, 즉 식물 및 허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집사님들의 상식을 엎어버릴 식물도 소개하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이곳에 소개되는 식물이나 허브의 근거로는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더우드입니다. 개입갈 나무속이 명칭인데 시더라는 영어 이름으로도 불려서 시더우드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알쓸지식 전해드립니다. 시더우드는 벼룩이나 진드기, 기생충 등 해충을 케어해주는데 사람에게는 긴장과 불안 및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두번째는 바질입니다. 허브의 왕으로도 불리는데 그리스어 바실리우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는 알쓸 지식 하나 더 드립니다. 고양이에게는 진정과 릴렉스를 도와주고 사람에게는 만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감소시켜주고 두통 및편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살균과 현균작용은 덤입니다. 세번째는 장미입니다. 꽃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장미는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꽃이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다 보니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에는 가드닝 식물로도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사람에게는 식용장미나 장미꽃차 등을 먹는 데 에스트로겐이 성류의 8배나 들어있어서 특히 여성에게 좋습니다 네번째는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종류가 많은데 파생종이 아닌 자스민과의 자스민입니다 시제나무로도 알려진 케이프 자스민과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독성이 없다고 보고되었고 사람에게는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아프로디테의 허브라고도 불리는 로즈마리는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었죠.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는 피로회복 및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사람에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면서 스트레스 완화를 도와줍니다. 여섯번째는 모링가입니다. 모링가는 반려동물을 위한 슈퍼푸드로 소개될 만큼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혈당치를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번째는 샌다로드입니다 단양목이라고도 부르는데 향수의 베이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는 독성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사람에게는 두통과 불면증 등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는 세이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용으로 많이 쓰여 왔는데 건강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독성이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사람에게는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활기를 부여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식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캣닙! 마카입니다 응? 이게 뭔소린가 소리 싶죠? 개소리야!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캣닙을 사랑하다 못해 환장을 하는데 왜안 좋은가 싶죠? 캣닙에는 네페탈락톤이라는 활성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이 고양이에게는 기분 향상제 일종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환장을 하는 것이죠 보고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량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캣잎을 맞거나 먹는 양이 많아지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과요불급이라는 것이죠 음, 사람으로 치면 안 좋은 걸 알아도 가끔 먹는 과자나 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및 허브 등 오일의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